잠시 후 전력 공급 방식 변경으로 객실 안 일부 전등이 소등되며 냉난방 장치가 잠시 저지되므로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서울역, 지하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명동, 방곡이나 사당,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4호선으로 가라타시고 일산, 문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경의선으로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에서 KTX가 경선, 새마을 열차와 철도를 이용하실 고객께서에서내리니다 This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Four. Customers taking a train on the Kyungbu Line or Airport Railroad,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 마모나크 서울의 길에 있습니다. 제퐁다 서울짠.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자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and.